콘텐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이번 시간에는 갑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하죠. 이때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사건 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갑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개인별 진단, 업무 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 발생 위험을 진단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진단은 공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즉,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사적 노무 요구 등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는 것이죠 업무 유형별 진단은 계약 또는 인사 관련 업무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문화 진단은 조직 문화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것인데요 즉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에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지 관리자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등 직장 문화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갑질의 유형과 그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당시 상황이란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 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갑질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 등 위반이 있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사적 이익 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비인격적 대우도 갑질에 해당합니다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이기주의는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업무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 근무, 근무 시간 외의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는 유형입니다. 부당한 민원응대 역시 갑질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민원응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갑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행위 보고한 업무에 답이 없고 부서의 회식 등에 부르지 않는 행위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고 이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갑질에 해당됩니다. 즉,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다음의 절차대로 피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질 피해 신고센터, 인권경영위원회 등 신고 채널을 두어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거쳐 징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갑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갑질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 요구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내 외부 채널을 통해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의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대로 피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갑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갑질 피해 신고센터, 인권경영위원회 등 신고 채널을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은 명확히 사실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질 유발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자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 갑질행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그 사실을 전담 직원이나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 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조사자는 갑질행위 목격자나 녹음 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의 징계 양정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포함한 배치 전환, 재발 방지 대책도 의결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제보 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거나 금품 향응 수수, 채용 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앞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거나 진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해 면직,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행위에 대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진단, 업무 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 등을 통해 갑질 발생 위험성을 수시로 점검하며 기관의 갑질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갑질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한편 기관의 사항은 갑질 관련 조치 후 갑질 신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갑질 피해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해야 하며 만족도 평가를 분석하여 자체 가이드라인, 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는 등 갑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